안녕하세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혹은 인테리어 샵에서 벽지 책자나 아니면 벽지 샘플을 보고 시공을 했는데 그 결과물이 내가 생각했던 거 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결과물 나왔던 적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면 인터넷에서 느낌을 보고 아 그래 이 벽지로 시공을 해야지 해서 클릭을 하고 구매를 했는데 벽지가 막상 도착을 했더니 어? 뭐지? 이거 내가 봤던 그 벽지 맞아 하고 당황을 했던 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앞에 경험을 해 보셨던 분들은 다음번 이사를 할때 혹은 또 다시 인테리어를 할때이정과 같은 실수는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오프라인 매장을 아마 방문을 하실 거예요 근데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가보면 요만한 앨범 같은 그런 벽지 앨범이 있어요. 그거를 보면서 아 어떤 식으로 느낌이 나올까 그 벽지 옆에 있는 이렇게 포토 찍어놓은 예상 포토를 보면서 아 이렇게 나올 거야 라는 상상만 하실 건데 그렇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A4 용지의 작은 벽지를 봤을 때의 느낌과 2m, 높이 2.3m에서 2.5m의 커다란 벽체의 도배지, 벽지를 시공해 놓은 것을 봤을 때는 느낌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시공 후에 집을 보면서 아, 어, 이게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건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다시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벽지 이름, 네이밍을 외워놨다가 검색창에 그 네이밍을 쳐봐요. 그리고 그 벽지로 시공한 다른 집의 이미지를 보면서 아, 요런 느낌이 나오는구나 예상을 하죠. 그런데 내가 원했던 벽지를 쳤는데 이것이 신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남들은 하지 않았던 제품이라서 이미지가 없다 이럴 때는 많은 분들이 멘붕이 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 이거 내가 시공을 했는데 망치면 어떠지? 아,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과감하게 그래도 걱정과 함께 시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아, 망하면 어쩌지? 아, 안 돼, 안돼 하면서 하고는 싶었지만 그 벽지를 선택을 못하고 시공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A4 용지로 인테리어 벽지 샘플을 보고 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통판으로 되어 있는 그런 벽지 볼수 있는 곳들이 우리나라에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DID 벽지를 여러분과 함께 온라인 투어를 해보려고 합니다. DID 벽지는 국내 판매보다는 해외 수출, 수입이 아닌 수출 판매로 유명한 벽지 업체예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해 있는 DID 벽지는 요즘 국내에서 유행하는 단색 벽지 보다는 화려한 문양이나 유니크한 디자인의 벽지를 찾는 분들께 딱 알맞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면 부엌, 거실, 여러가지 공간들이 각각 쇼룸이 위치해 있고요. 쇼룸에는 슬라이딩 벽지, 판들이 위치해 있어요. 이 슬라이딩장을 움직이면 벽지 시공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 그리고 또 다른 벽지로 시공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를 바로바로 바로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분명 같은 공간임에도 느낌이 확연히 다르다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벽지가 다가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면 너무나도 다양한 벽지들을 뽑아서 볼수 있는데 벽지 문양이 정말 유니크한 제품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제품은 실제로 봤을 때 타일인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벽지더라고요. 타일 같은데 실제로 보면 벽지이고 심지어 질감도 살아있어서 벽지인지 타일인지 헷갈리는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화려하게 자수를 놓은 벽지예요. 자수 벽지는 저도 실제로 처음 접해보는 제품인데요. 그냥 종이 벽지가 다인 줄 알았던 저는 이렇게 벽지가 고급스러울 수도 있다는 걸 이날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기하학 무늬가 눈에 띄는 벽지도 있고 트로피컬한 느낌의 벽지도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장소였답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만져보고 느껴지는 촉감에서 오는 그 즐거움도 있는 벽지들은 다양함은 물론 통판으로 볼수 있어서 벽지 시공을 했을 때아 이런 느낌이 되겠구나를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공간이라 꽤나 즐거웠습니다. 그렇다고 화려한 벽지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같은 화이트 벽지임에도 문양이 다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벽지마다 다 무늬가 다 다른데 질감이 벽지 위에 표현되었을 때 같은 화이트 벽지라고 해도 느낌이 다르다는 걸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어요. 또 다른 전시장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가 생활하는 주거공간의 전구가 집집마다 다 달라요. 그 다른데 어떤 분은 밝은 빛을 좋아하시고 어떤 분은 은은한 빛을 좋아하셔서 전구의 빛의 색상이 집마다 다 다른데 전구의 색상에 따라 벽지가 보이는 색상도 다 다르더라고요. 같은 벽지여도 조명을 어떤 거를 쓰느냐, 어떤 조명을 받느냐에 따라 보이는 색감이 달라서 조명과 벽지의 조화를 생각하는 것도 인테리어 마감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DID 벽지에서는 주광빛일 때, 주백색일 때, 전구색일 때 벽지의 색상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섹션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분명 같은 화이트 색상의 벽지임에도 전구의 색감에 따라 보이는 색이 다르고 느낌이 달라지는 게그 덕분에 좀더 세심하게 벽지를 고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벽지를 전구에 갖다 대왔을 때그 달라지는 색감이 상당히 신기해요. 또 전구뿐만 아니라 몰딩에 있어서도 집의 몰딩의 색상이 무슨 색이냐에 따라 벽지의 느낌도 달라질 텐데요. 우리집 몰딩이 화이트냐, 우드냐, 블랙이냐, 아니면 기타 등등의 색깔이냐에 따라 같은 벽지의 느낌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걸 DID 벽지에서는 알수 있었어요. 몰딩 색상에 벽지 샘플을 갖다 대보면 아, 우리집 몰딩이 이 색깔인데 벽지 시공을 했을 때는 이런 느낌이 나겠구나 라는 그런 신기한 정보들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유니크한 벽지를 찾으시거나 벽지를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 조명이나 몰딩에 따라 벽지의 느낌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체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한번 DIB 벽지를 다녀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아요 해주시고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몰딩이나 집에 그리고 조명에 따라서 벽지가 느낌이 달라 색깔이나 느낌이 달라진다는 거 표현하려고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언니 따라가. 요것도 같은 벽지인데 이렇게 같은 벽지인데 아, 정말요? 조명에 예, 조명 밑에 있죠? 전구색, 주백색, 주광색. 아. 같은 벽지가 이렇게 색깔이 달라져요. 조명에 따라서. 요거 세 개도 같은 벽지인데 이렇게 달라지고. 오! 예. 신기하네요. 이것도 그레이인데 같은 벽지인데 세 개가 같은 벽지인데 이렇게 달라지고 조명. 아 색상이 달라지는구나. 네. 그리고 뭐 오시면은 이쪽 보시면은 이게 저희 그냥 국내용 제품인데 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이런 거를 뭐 이렇게 민트색으로 하면은 이게 민트색이거든요. 하얀색인 줄 알았어요. 네 라이트 여기서는 이제 하얗게 비춰지고 조명이 이래면은 음... 예 조명이 주광색 600뭐 이렇게 해야 되고. 이제 보통 덱들이 요, 집이 요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음. 약간 밑 색이 더 보이죠? 음.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이주광색 때문에 또 완전히 같은 벽지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럼 집의 조명 때문에. 어.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덱의 조명이나 이런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몰딩이나 이런 네. 색깔에 의해서 그냥 저희가 이렇게 같은 벽지를 갖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신색이래도 같은 벽지거든요, 지금. 몰딩에 따라서 이렇게 한번 비교해보시라고 한건데 아 예, 뭐 이런 몰딩도 있고 이런 몰딩도 있고 예, 그렇죠. 어울리나 안 어울리나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지금 여러가지로 몰딩 색깔에 그리고 색깔씩 조금씩 넣어서 표현해주지 뭐. 진짜 다르네요 네. <웃음>